생필품이 갖고 있는 거는 그런 아주 특이한 그게 있다는 얘기죠 근데 대다수 가격들이 저렴하고 막다 생필품이니까 비쌀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는 너무 하찮게 보는데 거기에 굉장한 비밀이 숨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뭐 그거를 갖다가 현실화 시킨 게 가장 중요한데 애터미가 절대 품질 절대 상품으로 그것도 메이드 인 코리아 한류 열풍 그 다음에 현란한 스마트폰을 갖다가 다루는 우리 같은 회원 소비자들 우리 같은 사업자들하고 이렇게 그냥 딱 2009년 10년 그때서부터 딱매첩이 돼가지고 지금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끝은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시작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생필품에 지금 저, 제가 얘기한 거로 그냥 이해만 하셨으면 은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주면 은 사람들이 사람들 얘기 듣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아 골드러쉬가 그런 거였어. 아, 어, (180년) 전에 일어났는데 아~ 그래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근데 대충은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때 스트라우스 리바이스 얘기도 하면서 리바이스 청바지는 뭐~ 대다수 사람들이 아니, 아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근데 실제적으로 생필품에 주는 사실 청바지 요즘은 그~ 그러니까 패션으로 입고 다니지 그걸 뭐~ 그냥 주구장창 입고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뭐~ 눈만 돌아서면 뭐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식적으로 그니까 러 눈만 뜨면 이 표에 있듯이 그 있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약 칫솔부터 치, 칫솔부터 물고 나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그다음 로션 발라야지 뭐 해야지 뭐 샤프 해야지 뭐 하는 그 전체 생필품 아주 중요한 필수 생필품 다 갖추고 있다 근데 그 제품이 뭐 얼마나 절대 품지고 절대 가격이냐 그건 뭐 제가 더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저부터 더 설명을 잘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냥 무조건 절대품질, 절대, 절대 가격에 이렇게 좋아. 그냥 막 이걸로만 한, 하기에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우, 저는 만나기만 하면 맨날 저에게야 그냥 미친 애 같아.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그 사람의 주의를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재구매율 100% 그리고 뭐 스트라우스 리바이스 얘기도 저렇게 끌어내서 이렇게 얘기해서 야, 그말 그, 그 되네. 이렇게 됐는데 아, 지금도? 오, 지금은 스마트폰 이제는 뭐 스마트폰으로 다는달래 요즘 뭐 이구지구 침튀기고 그런거 없어 그냥 다 스마트폰으로 그냥 다 신어 주기 딱딱딱딱 날리면 그중에서 좋으면 아자 모에 들어가서 사기도 하고 이렇게 써보니까 진짜 좋네 믿고 쓰는 애터이한 10개 20개 쓰다보면 은 얘네건 진짜 다 좋고 싸네 야 감동스럽게 좋네 가성비 가신비 라는게 거기서 느꼈을 때는 그 다음부터 그런거 아주 세밀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음 그냥 단순 사용자가 아니고 사업을 한번 염두에 두고 쓰는 사람은 연구하고 쓰게 돼 있어요. 연구하지 말라고 그래도 연구가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쓰면서 어, 1 0개 20개 쓰면서 야 이거 진짜 좋네. 야 이거 내가 사업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어차피 어뭐 요즘 하나 한잡 가지고는 100세 시대에 살기 힘든다는 거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주타켓이 전업주부도 생필품을 많이 다루고 카드를 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갖고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가정주부죠 근데 거기에서만 어, 머무르지 마시고 어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와이프가 전업주부인데 남편 남자가 남자한테 전달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달했을 때 어, 와이프를 상대해서 로 와이프를 가상으로 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요즘 맞벌이 안하고 혼자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가정 부라도 많습니다 누구 집은 다 맞벌이해서 이러는데 우리는 뭐, 이래, 거의, 이혼 사유도 엄청나게 많아요. 전업주부, 이거는 무슨, 뭐, 그냥 뭐, 맨날 놀고 앉아 있는 건지 압니까? 그러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얼마든지 가정 일을 하면서도 이거 할수 있다. 그리고 주부 5단, 9단, 그분들에게 아주 필수품목이 생필품이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을 이해를 시키고, 근데 이거는 소득이, 소득이 되는 거다. 지출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 주시면은, 그 인식을 전환시키는 게 요, 지금 설명하는 워밍업 첫 번째 페이지 요거의 주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그러니까 사업은요, 사업을 전달하려면 사업을 전달하는 그분이 사업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나만 이해하지 말고 그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걸 전달하려면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 여러 가지, 어, 어 리바이스 청보지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구나, 등등. 뭐 그런 거는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거든요. 여러분 눈높이에 맞는 그런 걸 찾아내서, 그래 재미나게 그렇게 아주 수월하게 전달을 해야지 그 사람도 쉽게 받아들이고, 어, 그렇지, 그렇지. 생필품이니까, 어우, 그렇지. 구매, 내가 아쉬워서라도 당장에 뛰어나가서라도 사와야지. 떨어졌으면.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그거를 갖다가 얘기를 해주면서 그분이 하나하나 끄덕끄덕 이해를 했음 그러고 난 다음서부터는 이제 작전은 여러 가지가 나가는 거죠 바로 초대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한다그러면세스마프플요 이번 기회에 그러면 한번 제대로 들어봐 집에 앉아서 줌 미팅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 그래서 항상 아주 시스템적으로 그런 미팅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모여서 먹고 또 애프터미팅 이렇게 하면서 우리끼리 의견 나누면서 사업 노하우도 이렇게 좀 받고 그렇게 해서 그게 시스템이야 그렇게 사, 사실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거를 꾸준하게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이해한 거를 전달을 잘하시면은 누구나 그이 페이지만큼은 스마트 수모가 되는 거. 왜 덜렁덜렁 스마트폰 그냥 죽어라고 들고만 다니느냐? 나는 이거 갖고 그 돈도 분다. 그러면 상대방이 어 질투도 나고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을 갖다 유발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그 유발시키는 것도 여러분들의 그 재주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열심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표보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별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혹시나 그렇게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그게 있으니까 딱 펼쳐놓고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 스토리텔링 식으로 재미나게 그래서 그렇게 전달을 하셔야지 그분이 귀를 열고 나도 한번 귀를 여는 것도 중요한 는 거지만 마음을 조금씩 열리고 조금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고 막 이, 이런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유도를 하고 난 다음에 세미나에 초대해야 그 사람이 <웃음> 와서 그냥 컵 그냥 졸고막 이런거 안하고 제대로 이렇게 꿈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그런 사람이 사업이 되지 아무나 막 불러다 놓고 그냥 세미나에만 갖다 놓으면 성공한데 이, 이런 이 무식한 방법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됩니다 그거 옛날에도 안 됐는데 옛날에 초창기 였기 때문에 이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요번요한 페이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영어로 바꿔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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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사람들이 쉬운 얘기지만 그걸 어떻게 하는 방법론을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죠 현명하게 하는 방법 그래서 한 거고 드디어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 옛날에 9천원 그리고 세 권으로 이렇게 나눠서 한 거는 1 2천원씩 이렇게 팔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게 360쪽 정도 됐었습니다 책이 또 이렇게 두꺼운 거였고 싸게 저렴하게 이렇게 보급을 한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근데 이게 완판이 됐어요 저도 이거 지금 헌책 하나 갖고 있습니다 샘플북으로 하나 있는거 그냥 나머지 한번까지다 나갔는데 자 요번에 그 1년 근 2년 만에 근 2년이 채 안되는데 자단의 2년 만에 이제 줌 미팅 시대에 네트워크 마케팅 해가지고 시스템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가 새롭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아주 종이도 되게 좋고요. 이 겉장도 이렇게 유광 코팅, 약간 유광 코팅 해가지고 아주 세련되게 표지도, 디자인도 아주 멋지게 해갖고, 자, 책답게 나놔고 페이지도 아 기존에 있던 것보다 약간 20페이지가 늘어났는데, 글씨만 조금 작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전권에는, 아 어, 이게 분량이 400페이지가 넘어가면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어져서 여러분들이 그래갖고 380쪽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이거에 두 배가 늘어났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자도 똑같고, 뭐, 이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는 건데, 제가 2년 동안에, 근 2년, 2년 다 돼가죠? 제가 재작년 6월 달에 이게 나왔, 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년이 조금 안 됐는데, 저는 그거 하느라고 2년 동안에줌 미팅을, 재작년 6월 13일서부터 여태까 2년, 근 2년째 이렇게 하고, 하고 있으니까, 책 나오자마자 줌 미팅 들어갔어요 이책 나오자마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줌 미팅을 하면서 제가 책을 읽은 것만 해도 30권이 넘고 그것도 그냥 읽은 게 아니고 강의를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 줘야 되니까 그거 쉽지 않은 책들인데 그거를 9번, 10번씩 그냥 아주 정독에 정독을 해가지고 그 내용들, 좋은 내용들 나 그리고 이거를 처음에 쓸 때는 기본만 썼어요 기본만 근데 이거는 이거는 기본, 기본은 기본 그냥 다 들어가서 한 반으로 압축이 돼서 들어갔고 거의 두배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표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그 워크샵용으로 이렇게 놓은 것들 뭐꿈 워크샵 이런 것도 놓은 것들 명단 그런 거다 빼고 그냥 표본만 하나씩만 이렇게 내놓고 진짜 디테일하게 줌 미팅할 때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개념과 원칙 그게 어떻게 시스템하고 연동이 되는 거지 복제 시스템하고 해야 되는 그 원리서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초보자들이 느끼게도 아 이래서 네트워크 가 되는 거였구나 아 그것도 우린 이건 뭐 다른 사람들 이거 저아메카 사람들도 많이 본다고 그래요 그럼 뭐 뉴스킨이나 하울라이프에서도 많이 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유명해졌는데 어쨌거나 있는 그대로의 실무에 있는 그대로를 다 썼거든요 가이드로 그런데 아, 줌 미팅은 저희가 아주 초창기에서부터 했기 때문에 줌 미팅에 들어간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실무적인 부분 쓸데없는 뭐 이렇게 대학 교수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도 뭐 맨날 현학적으로 좀그 이렇게 그냥 현학적으로 좀 유식하게 보이는 그런 문구수인데 저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그냥 받아들이기 편하게 그래서 다들 책은 쉽다고 그러죠 제가 쉽게 썼으니까 근데 좀 자세하게 디테일 부분은 많이 살려서 쓴 거니까 요번 책은 한번 굉장히 기대해도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사업에 도움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고, 요번에는 책을, 여기 표지 타이틀도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은 창업 12년 만에 월소득 2천만원, 200만원 이상 연금소득자가 만명. 엔잡 재택시대의 세미세일즈 세미 월 100만원 시스템소득자가 쏟아진다.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에, 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는 이거는 컨텍서로도 아주 손색이 없다고 제가 콘택을 여러분들이 누구를 콘택 하는데 초보자들 아니면 또 이런 분들 요즘 또 그러고 아주 어, 줌 미팅 시대로 되면서부터 대거로 지금 1세대 아닌 2세대들 그러니까 저희 자식 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대 30대 특히 30대 특히 40대가 암 요즘 뭐 그냥 뭐 로얄 되고 뭐 하시는 분들 40대들이 이렇게 탁 하는 거 보면 조직적으로 시스템을 자체 개인기적인 시스템이든 뭐든 참잘 알았습니까 누가 봐도 40대처럼 이렇게 난 40대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이 벌써 이렇게 우리랑 우리 때랑 배운 게 틀려요 그러니까는 토론식으로 이렇게 배우고 해서 아주 굉장히 그런 거에 능숙하기 때문에 그분들 타깨술에서 이거는 주로 30대 40대들이 보면은 야 이거 말 되네 예, 네, 그렇게 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 어 그거를 많이 넣어서 그리고 예화를 많이 넣었어요. 여러분들 쉽게 좀 전에 그 스트라우스 리바이스 얘기도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에. 그러니까 아, 그게 그런 거였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골드러시하고의 그거.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해 가지고 다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예시를 갖다가 자세하게 넣어놨으니까 요번 거는 여러분들이 읽기 더 편하고 또 누구한테 이렇게 에, 이렇게 전달해 주기도 해서 여기 앞장에다가는 이렇게 전반에도 있었지만 이 책을 소중한 무슨님에게 드립니다 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서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이렇게 선물을 하고 그 콘택트 로써 그래서 읽어 본 다음에 이게 애터미가 진짜 이런 거야? 책을 읽어 본 사람이 초대에 응하는 거 하고 책을 읽어 보지 않은 사람이 초대에 응하는 거 하고 결과가 판이하게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들은 벌써 알고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와 그러니까 그단서부터 바로 사업으로 들어와요 여러분들 소비자들 100년, 100, 100명, 1000명, 2000명 소비자 시켜놔봐야 여러분들 평생 오토판매서밖 못해요 뉴차 누차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트워크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제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 소비자들은 절대로 복제를 이해도 못할 뿐더러 복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냥 쓸 뿐입니다 좀덜 쓰느냐 많이 쓰느냐의 문제지 그러니까는 절대로 이거는 복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복제 시스템에서는 전 세계 어느 책, 실무책 중에서 이거를 따를 게 없다고 저 스스로 아주 잡으러합니다 그리고 이미 7천 권이라는 숫자가 나간 거고 그애 애터미, 거의 애터미로만 99.9%가 나갔는데 이미 검증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뭐 요건 거는 조금 기대해도 좋을 겁니다 전번보다 글씨가 조금 작아졌어요 조금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들 전반에는 이렇게 널널하게 썼는데 이거는 분량이 거의 두 배입니다 네. 이거 그러니까 이책뭐그 책이 그책 아니겠어 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어, 기본은 똑같은데 거기에 제가 이, 앞뒤로 이해를 편하게 각 항목마다 하느라고 이것이것쓸 어, 때보다도 이거 이거 이거 제가 5개월 만에 썼는데 이거 그 10개월 썼습니다 10개월 앞전에 있던 것 중에 쓸데없는 부분 아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로 빠뜨렸네요 뭐냐면은 여기는 콘텍서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콘텍서 쓰는 목적으로 제가 만들다 보니까는 뭐냐면 직급 도전에 관련된 얘기는 단한 자도 안 들어있어요 직급 도전 얘기는 싹 뽑았어요 어차피 그들은 이제 세미세일즈 시작하고 올해만 지나고 내년 정도 되면은 아주 지독하게 남아있는 몇 분도 빼놓고는 직급 도전 해가지고는 절대로 가는 시스템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스스로 자멸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스스로 없어질 분들을 갖다가 제가 굳이 뭐 여기다가 쓸 이유 없잖아요 그래서 직급도전에 관련된 얘기는 단한 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유념하시고 아, 여러분들이 이걸 누구한테 전달해 주는데 그 직급도전에서 카드 긁어 갖고 막 이런 거 있어 야터미에 그렇게 전달할 수는 없잖아요 거룩한 애터미를 그들 때문에 더러, 더럽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그냥 싸그리 다 빼보는데 빼버리니까 한, 한 100페이지 정도가 빠지더라고 그래서 그거 잘 됐다 그래서 줌 미팅에 있던 노하우를 그냥 몰아서 쓴게 아니고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념 중에서도 아줌 미팅을 해보니까 이 개념은 요렇게 해서 제 예를 들면오 원칙 중에서 기브 앤 테이크 원칙이 줌 미팅 하니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뭐뭐 뭐 이런 등등등 실무적으로 느꼈던 부분들 그런 거 들어갔다가 자세하게 그항목마다 제가 다껴놓고 하느라고 아주 아주 혼났거든요 이거 한 다섯 번 여섯 번 타고 하느라고 이렇게 느게 됐는데 노력한 만큼 책은 아주 짜임새 있게 누가 읽어도 야 네트워크 네트워크 이거 한 권이면 끝나겠네 아 그건 제가 아주 자부합니다 많은 그 저기 전화 주시고요 그래서 많이 여러분들 사업에 툴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